자 이번 강좌는 코타시브를 활용한 스트로크로 이제 있어보이게 어, 이 사람은 기타를 굉장히 있어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트럭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부터 알려드릴게요. 코드는 G 코드랑 C 코드 할 건데요. 이제 G 코드에서 C 코드로 갔죠. 3,5,7,8프렛으로 G코드폼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 은 이것도 C코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타시브를 섞을 건데 코타시브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번째 손가락이죠. 세번째 손가락에 평평한 부분을 밀어 주는 거예요이 평평한 부분이 닿게 되면은 좀 뭔가 딱딱한 소리가 나거든요. 뭔가 하모닉스가 울리는 듯한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로크 소리랑은 조금 다르죠. 카페 보면 음. 코타시브 하면 손가락에 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피가 왜 나죠? <웃음> 어떻게 치는 거죠, <웃음> <코타시브. 웃음> 뭐살인기긴가 <웃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목적성에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퍼커시브적인 느낌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원래는 드럼에서 나는 스네어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이제 테크닉이라서 딱딱한 소리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딱밤, 딱밤 때리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 어, 때리는 네.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네. 느낌 이걸로 치면은 스트로크할 손가락이 없어져서 얘네 둘은 스트로크를 하게 되고 얘로 이제 코타십으로 해서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보면은 전체 엄지 코타시브, 업, 업, 다운, 코타시브, 중지로 다운, 그리고 검지로 업. 천천히 해보면 요렇게가 패턴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스트로크는 뭐 다르게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 해보시고 어, 멋진 기타생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